올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절전형 제품을 찾는 알뜰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많이 문의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절전 제품들도 인기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대엔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해 주는 타임 스위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일일이 코드를 뽑거나 스위치를 끄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그 전기를 끄거나 켤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